가인가 도대체 무슨 생물이지? 가인가 우와, 오...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최종 보스 끝판왕 보스가 나타났죠 바로 누구냐 니블러 라고 하는 괴물의 정체인데요 진짜 이 괴물의 크기가 매우 크고 힘도 엄청 세서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보스들 중 가장 센 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버경이 님이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렛츠 기리자 니블러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 여기서 아이들의 꿈이 적힌 쪽지들을 넣은 유리병을 구덩이 안에 넣으면 자! 이렇게 니블러가 나오고요 니블러 크기가 굉장히 커보이죠? 와우 자 드론으로 누르고 이 누르게 되면 자장가가 나오면서 강제로 잠에 들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잠을 못자게 되면 니블러를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준비할 것 베개, 뭐 수면 안돼 이런게 필요하다고 하죠 이게 바로 그 잠에 못들게 되면 니블러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비상벨이 울렸고요. 아마 주인공이 잠에 들지 않은 주인공이 돌아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인공이 왜 잠에 들지 않느냐? 어른이지 않을까요? 어른이어서 잠에 못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자, 비상벨이 울리고 빠르게 이제 수면 안대 이런 것들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자전거가 나오죠 이제? 와이 소리 많이 들었죠 야 잠에 든 주인공 눈을 깜빡거리는데 누군가 끌고 갑니다 주인공을 와 퀄리티가 진짜 미쳤죠 자 어떤 구덩이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주인공 이제 드디어 최종 보스와 직면하게 됩니다 우와 우와 근육질 근데 저게 대체 문어인 것 같죠 여러분 그, 발에 발판이 있어. 우와! 크기가 엄청 커! 오, 힘도 쎄. 기둥을 그냥 부셔버리는데요 아, 드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야, 아, 드론으로 유인을 해서 기둥을 부시게 만든 건가 보네. 아, 맞네. 자, 오, 계속 쫓아옵니다. 야,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힘도 매우 세요. 끝판왕 보스답게, 와, 엄청 셉니다. 자 드론으로 또 유인을 해서 비동을 하나 더 부수고 자야 밑에 굉장히 많이 깔려있죠 뭔가 뭐야 이게 오 진짜 빠르다 야뭐공뱅인가도 대체 무슨 생물이지 가인가 우와 오야 코치피클즈랑 다른 강함을 갖고 있죠 야 우와 야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게임 이 끝이 납니다 와 진짜 역대급이다 자 한번 다시 분석해 볼까요 자 코치 피클즈가 저희를 테스트 한 이유가 있었네요 니블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니블러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 피클즈가 저희를 시험해 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내려와서 보니까 야, 이 쫓아오는 거 보이세요? 너무 빠른데? 그리고 나서 이 드론들 농구공 농구공이 있는 걸로 봐서 이번 게임의 주제가 그 체육관 농구부였잖아요 그 농구를 하는 아이들을 여기에 제물로 바쳐져가지고이 농구공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볼링공도 있는 걸로 봐서 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희생이 된것 같아요 설마 이 검은 봉다리 같은 거 설마 아이들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러면 너무 잔인한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일단은 모릅니다 야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보스들 중에 제일 역대급으로 센거 맞아요 아까 코치 피클즈가 저희를 시험할 때 지진 효과를 막 냈었잖아요. 지진 강탈했을 때막 저희 점프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와이 친구가 지진 냈을 때, 와선이 다르던데? 여기서? 예, 네. 됩니다. 뭐 점프 탕 하죠? 와, 와 몇십 미터를 날아가는데요? 와 엄청 세다. 와 이거 다음 판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다 쉽게 깼던 주인공인데 아, 이번 판만큼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영상은 파피 게르지님의 영상인데요 야 이번에 새로운 보스 몬스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누굴지 궁금하네요 되게 많은 블록들이 쓰러져 있고 어 레버가 있습니다 내려볼까? 오 뭐야 뭐야 뭐야 있지? 자, 쪽지가 있는데요. 전력소 와이어들을 이어, 이어 라는 거네요. 아, 이 파이프들, 이 와이어를 다 이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전력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두 개. 오케이. 오 이런 거 재밌어요. 짧은 거 하나 연결하고 어, 어디 갔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짧은거는 뒤에 있죠 이 이렇게 쉽게 연결된다고? 아 이걸로 연결되는거야? 오케이 완성된건가? 자 레버를 당깁니다 오케이 오오야 재밌다 전력이 연결이 됩니다 자 문이 열리면서 오! 뭐 뽑기가 있는데? 뭐야? 아 인형들이 여러개 있네요? 오! 동전을 넣으면 이제 이 친구 이름이 옐로우 말즈라고 합니다 노란색 화성? 오케이 오 소리가 난다 오하하 <웃음> 자제시도를 해서 드디어 뽑았습니다 하나를 자 그리고 오! 저기 문틈 사이로 저 노란 색깔 옐로우 말즈가 서있네요 오 뭐야 노란색 뭐 화성이란 뜻인데 약간 몸의 표면이 약간 진짜 화성같아요 행성같아 뭔가 돌같은게 박혀있어 자 이쪽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네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거 없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주인공 음. 나오지? 어, 근데 저 몬스터가 약간 안내자? 토드스터 같은 역할을 하네요. 오, 막 책들이 되게 많고, 오락실 같이 뭔가 막 버튼이 있습니다. 컴퓨터들도 많고. 뭐야, 쳐다봐 귀엽게 혓바닥 내밀면서. 오케이. 버튼을 누르니까, 눌렀더니, 오! 책장이 올라온다. 자, 녹색. 어, 녹색을 누르니, 옷장이 쓰러지고. 오, 뭐야, 뭐야, 왜 커져? 너 피그스터니? 왜 이렇게 커져? 버튼을 또 누르면? 오! 오! 녹색 누르면 약간 옷장들이 쓰러지는것 같은데? 오 그러게요? 그러죠 제가 점점 커져? 빨간색을 누르면 이제 옷장이 또 새로 생기겠죠? 오! 뭐 엎어지는데? 오, 얘 근데 약간 리블러랑 또 닮았는데? 오!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와 오늘 영상 진짜 역대급이었고요 와 다음 영상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